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게임직입니다. 지난번 차에 시포를 붙이고 날려서 적을 잡는 미친 전략 을 올리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에 시포를 붙이고 날려서 쿼드 잡기 솔로에서 전략을 쓰고 치킨을 먹기도 해봤는데 저에게 솔로는 너무 쉬웠습니다. 고급에서 시포를 먹고 AI를 신나게 잡았습니다. 여기 AI의 맛집이네. 그렇게 AI를 열심히 잡다가 집에서 준비하는 저걸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노래도 만들어 봤습니다. 에코 좀 주세요. 에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동차 밑에 기름통 내려놓고 지포를 달고 5초 후수류탄을던져보러빠밤바밤바 어때요? 참 쉽죠? 그래서 스쿼드를 하러 갔어요 남은 적은 3명 적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자동차 밑에 기름통 내려놓고 1 0를 달고 5초 후 불을 던져보러 빠밤빤빤빰 그 결국 치킨을 먹긴 먹었는데 제 목표는 c 포로 스쿼드를 잡는 것이었어요. c 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시포, 포포포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적들을 만났습니다. 왼쪽에 사람, 왼쪽 사람! 아니, 이게 뭐야! 기절한 적들을 잡았는데, 시포가 있었어요. 시포를 먹고 남은 친구들도 정리를 해줬어요. 안 100. 근데 생각을 해보니 수류탄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팀원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수류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저 없어요 남은 두 명은 마이크 사용을 안 했습니다 수류탄아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은 마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저는 적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어 아, 나이스. 혹시나 하고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수류탄은 없었습니다. 나이스. 마침내 프루탄을 먹었... 에답을 먹었어요 이거 버그인가 아무튼 게임을 계속 진행했고 8명이 남았습니다 한명 컷.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무서워. 저기 오는 길목에 시포를 설치하면 적들이 죽겠지? 저는 누웠지만 다행히 티몬이 적을 잡아줬어요. 오, 겁쟁이야, 달려요 바로 어, 한 명. 저기 이쪽 마지막 한 명.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끝까지 수류탄이 나오질 않아서 차를 날리지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다음엔 스쿼드 잡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